다틀린거아니에요가 제일 인기 많지 가 5만원 캐리랑 테리 뭐 주고 싶어? 아, 아 어차피 하나씩이나? 고마워 이게 뭐라고 진짜 뭐야 머리가 세개달렸어 이모도 학창시절때 이거 먹었어 그러니까 지민이랑 이모랑 별로 세대 차이가 안 나는거야 같은 세대에 사는 거야. 무슨 소리? 얘는 <웃음> 2 세대인데. 포켓몬은 2 세대인데 뭔 소리야? 똑같은 포켓몬빵이다 어쨌든. 세대에... <웃음> 스티커 유명한 게 뭐야? 제일 좋은 게? 뭐야? 뭐야? 어? 기억이 안 날까 들었는데. 응. 어. 이모가 줄 서가지고 가져온 거야 이거. 아니. 혜린, 아니 픽시. 혼자 로 응. 로리케이크만. 이거 엄마도 어릴 때 먹었어. 포켓몬빵. 음맛있다 엄청 촉촉하고 맛있다. 먹어봐. 초코들 안에 아, 네, 초코, 초코 크림 들어있다고? 아니, 초코. 어 초코. 맛이 달라. 어두 개가 맛이 달라? 응. 어떻게 맛이? 뭐가 더 맛있어? 음 이거 이거 뭐? 둘다아둘다 아, 둘둘다다 맛있어? 응. 맛이 다른데 둘다 맛있긴 해. 응. 어. 응? 바로 뭔데? 롤 케이크 어? 롤 케이크 롤이크아 이거 왜냐면 뭔가 또 팍팍해 아니 그럼? 맛있으면 돼 응. 엄마는 어떤 어, 맛이어 엄마! 응 엄마는 맛있어. 무슨 응. 날 좋아해? 응? 엄마는 무슨 일요일 좋아해? 무슨 일요일을 좋아하냐고? 정답을 말해놓고 물어보는 게 있어? 응, 무슨 날 좋아해 엄마는 엄마는 일요일 응 봐봐 아빠는? 응. 아빠도 일요일 난 주말이 좋아 응. 일요일? 일요일 캐리야 응. 언니 봐봐 수입은 했어, 테리 봐 테리 얼굴 봐봐, 테리 어? 이뻐서 어, 엄마, 나도 와, 멋진데? 너터프데너 <웃음> 터프하다는 말도 알아? 터프하다는 말이 뭐야, 헤리야 이게 뭐냐면 어. 너무 너무 폭력적이고 어? 아니야 그런건 아니야 터프한거 막 엄청 예쁜 아, 아 아니야 너무 과하게 예쁜 터프한거 딱딱딱따딱 <웃음> 이렇게 <웃음> 돈이 <웃음> 없을걸? <웃음> 그 일요일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갖고 전화를 못해갖고 무슨 정신이? 전화를 해야지 좀좀좀 아, 아, 좀, 어, 좀 어, 그랬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했어야 되는데 너무 했네. 그니까 지민이도 전화 얘기를 못했어. 어떻게 너무 해. 하나 나, 나 전화 했는데. 이모가 뭘 가져왔을까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어, 이모가 3시간 기다려서 받아온거 그거 나 찍으시니 뭐가 나올까? 나도! 나이참마가 나왔어요 나이참마 맞아 나 이거 먼저 먹어볼래 나 좋은거? 닌텐도 주는게 뭐야? 내가 오버오거 같아 오버오버거 저기. 이빵은 엄청 맛있어 그래? 이빵 맛있어